샬롬 샬롬 아. okay. 아. 음. 오늘 왜더 맛있어? 좀부드러워진것 같아 우유 넣어면야 우유 넣으니까 대박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먹어봐 이거는 커피 넣어야 돼 제가 진짜 인생에서 먹어본 우유 중에 인도네시아 우유가 제일 맛있는 거지 약간 그런 DNA가 없는 거 아닐까? 배 대... 배 타고 이동하는 DNA가 음. 없는 거 아닐까? 음. 그러 그러니까 약간 서양인들은 음. 바이킹의 그런 후손들이잖아 음. 배 타고 새로운 대륙을 음. 가서 정복한 사람들의 후손이잖아 음. 호주나 미국이나 알겠지. 우리는 걸어서 이동한 사람들이잖아 용로로 아, 페이스잘 봐야 되는데 서스 아직 반밖에 못 봤어 와 이거 비주얼 짱이다 러시그에는 밥이 돼서는 국수니다 바나나 팬케이크 는 완전 망고 식감이랑 똑같은데 맛이 덜 익은 그니까 수박의 하얀색 부분 맛이에요. 아 오늘은 카페에 왔어요 자전거 타고 자전거에 지금 바람이 너무 부는 것 같아. 파이어아아린 r a n d 핑 i n k Get it was r i n o s e the food. e t it n the e i The is... a n o w e r g o i n t the s a m t i n out. we're o i to o the s a e g out. 나 걸어왔어 어 숨도 이네1 5원괜찮원도안2 4 0 0원뭔 표지판 말한거 이거? 하지나 바질 피자를 페스토피자 대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엄청 맛있어졌어요. 아로! 아 원래 오늘 스노클링을 안 하려다가 오늘이 날씨가 되게 좋아요. 지금 보면 해변에 저희 온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오늘 스노클링을 좀 하려고요. 바로 물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아까보다 조금 흐려진 것 같긴 한데. 진짜. 오늘 완전 마음에 들어요 루프 고양이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통냥이라서 통냥 하나도 안 더워. 해가 없어서 그래. 런 음. 해는 지금 선셋을 보러 가고 있어. 어머머머. 바다가 소가 있어요, 소가. 와 완전 야생이다, 야생. 오, 너무너무 험해요. 지금 여기는 좀 괜찮은 길인데. 소야, 말이야? 둘 다야? 우와. 어? o h a n y o t h on h o t a r a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 e a h 그냥 게을러가지고 맨날 <웃음> 엄청 맛있어 하신 t s going on. I want to try 옆에 언니랑인사했어 아,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니다리안했니다니아니안 물어봤어 니안물감사합니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다 네, 다 네, 감니다 네, 감사합니사니 그러면 여기 불들어고이런두 번째 메뉴인 쾌사디아가 나왔어 w 사 a t h a 아 e w 엄청 따뜻하다. t s a sparkly, shiny. Wait a m i n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쾌적합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숙소 마지막 날이라서 짐을 싸고 있어요. 아 진짜 좋았는데. 이거 선크림 진짜 좋아요. 여기 제 인생 선크림인데 지금 4통째거든요. 오! 오. <웃음> 아, 이게 애들에 내시 이게 길리에 오면 꼭블로다와레를가서세요오션보로 이게 안바고다 숙소가 <놀람> 오는 길은 진짜 험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안에는 이렇게 풀빌라라서 울타리가 있고 여기 풀도 엄청 넓고 이렇게 위에 앉을 수 있는 튜브도 있고 오 어. 아이암. 아, 케이 낯.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This egg, uh, an yeah. egg, chicken. chicken, and yeah, comb. Uh, um, um. yeah. <laughs> I also stick it t h e n e w h a t the o n you s h u l a v e d o n 그래서 응. 음, 중국 사람 들이 맛있 다는 이 유가 있 네요. 어, 그양 념을 좀 해라. 그냥 뭐 다른 음. 음. 반찬 으로 먹 으면 맛있 을것같아 이거 는 무슨 아얌 인데？아얌 이닭고 기를 말하 는거 거든요. 이 밥, 고통, 사파리하고, 이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밥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그통고 고통, 고통, 고통, 고통, 고통, 어때? 걱정야지재밌어요 재밌지요. 제가 처음 선사마른이랑 집에 가서 이거 먹은 그냥 고기가 다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음식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는데 거기가 제일 맛이 없던 데였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 소프가 그거 없지 않을까? 초코, 이, 이 초코가 뭔가 좀더 고급져 보이는데? 나는 이런 거지. 이걸로. 그냥 한국에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맛이랑 똑같아요. 맛있어 여기는 쉬더 주얼리라는 곳인데. 제가, 제가 팔찌 고르다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웃음> 이거 똑같은 거있는데 지금 직접 만들어주시고 계세요. 리뷰 유튜브 바 조리 right? Yes, I know, 사경을 different... 보러 가고 있어요. 산세 어제 못봐 가지고. 어제 그소 있는 곳.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안녕. 나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길을 와야돼요. 자전거로. 도착. 저희는 지금 선셋이랄 거 없게 없었긴 하지만 보고와서 수영장에서 놀려고요. 여기서 지금 다 쓰고 가요. 거의 딱 마지막 날인데 마침 이렇게 끝나가지고 아 찜추창. 이것도 진짜 찜추창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길리를 떠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따로 이동한 날이고, 꾸타에서는 하루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폴로 가요. 오늘은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입었어. 반팔티에 반바지 입었어. 아니, 여태는 전신 거울이 없어서 너무 불편했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입었는지 볼 수도 없어서 그랬는데. 파타고니아 보자에 티켓 티셔츠에 어, 검정색 반바지 입고 갑니다. 짜자잔. 수영장 여기 숙소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루밖에 못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다 왔다가 남기는 컵 참... <목소리도> 맛있어요 <목소리도> 음 화해 <목소리도> 되면 40이면 48에 32, 3 2 0 0원이에 근데 그냥 4000원이라고 생각하면 편이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See? Yeah, it's iced latte with milk, yes? Yeah. Wow. Yeah, thank you. It's for my barcode. Oh, this o u y 나도 찍어어 4시여서,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 쾌적해요. 이게 3만원이라니. 팩면? 생면? 팩면이라는데? 고랭이 계란이 올라가면 스페셜인가봐 음, 제일 맛있는 것 같애 응? 먹은 데 중에 제일 맛있는 것같아 음, 음. <웃음> 양념치킨이 나왔어 다 날개네? 진리에서 호갱 당한 것 같기도 하네요. 진리에서3 5 0 5천을 벌었는데. 근데 거기는 진짜 진주라고 해서 믿으려고요 고양이 먹었나요? <웃음> 안녕 아이스크림 맛있나 <마신다>. 보 <웃음> 아, 스무디볼 맛집이에요 <웃음> 알리는 항상 이렇게 메뉴가 엄청 많아 <웃음> 거의 이렇게 찬 에이브로 양면으로 주장 거의 내 쪽이에요 내쪽 메뉴도 커피들었죠 아, 배치워 별, 아, 개선도 안 했는데 만들어졌네 치킨 아이스크림은 한 스푼에 3,000원 정도 예요 음, 음. 코코넛에 약간의 비린맛 그런 것도 있어. 아. 여기는 데우스매장이꽃밭 비치 오크요우붓보다 훨씬 넓어요. 왜우데우스가안유명한지알겠어 이거 이쁘다왜냐면 입고 다고다 입고 다어고 맛찍어볼까 오, 예. 우리 나는 서 엄청 다 아, 네 토토로 가자. 그래. 그래서 2 0 저희는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슈퍼의 내추럴 스포 그리고 백월 이거? 왜 마디 음. 말고? 어? 아마 사지를 발리에서 마사지를 다 불만족해가지고 여기좀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앉아야 되는데 오늘은 2월 8일이고요 오늘 아쉽게도 발리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꽃다에서 지금 숙소 정리하고 라면 여기 조식이 없어서 라면 먹고 그 다음에 택시 불러서 공항 가려고요 오늘 모자는 어제 데우스에서 모자 샀거든요 모자랑 그 다음에 자라다시랑 본바지랑 여기 데우스에서 500원? 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폴리백 같은 걸줬어요 인도네시아 라면 맞나? 지금 가루가 다섯 개가 들어가요 가루가. 아! 이거는 두 개밖에 없네. 한 우리나라 불닭 그런 느낌인가? i o u cooked j o i a It's good weather, right? Yeah. yeah. Yesterday is not good. Yeah. Eight. Eight days? Yeah, we went to Gilitrawanga, n Ubud, and here. Gilitrawanga. Munjangan a n d Munjangan Island. This s national, yeah, it's m e n j a n g a n Island, it's nice. Yeah, wow, well, good. Uh -huh. I bought this pearl bracelet. Huh? Where, where you bought? i l i t o n g a n is it weird? You know, it's not easy yeah. to take the fur. pearl. Pearl. Uh -huh. Yeah. Oh my god. This is from the ocean. It's yeah. not easy for taking uh, this pearl during you in Bali. This is my necklace. Oh yeah, thank you so much. 아유, 겨우와 이럴 그냥 여기 공항은 체크인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봐싱가폴도 그렇고, 발리도 그렇고 스파 시간까지 남아서 그냥 거, 시식 맛보고 있어요 왔는데 그 인터넷으로만 보던 블랙핑크 오레오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면 포토카드를 준대요. 제가 로제로 왔으면 좋겠다. 여기 살짝 비치거든네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0번까지 있어 제발 로제, 제발 로제, 제발 로제. 오 <웃음> 제발 로제 아 어떻게 로제호다호사나 가방을 맡기는 것인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신에 고다려수 없으니까 아주 볼려고 토스트를 점심으로 먹을려로 어... Uh, 이거 A 야 yeah. 이거 B 이거 B 가야지 나 야. 거 주문하자마자 바로 주더라고요 그 중국어를 쓰셨어 엄청 달네 <웃음> 음, 진짜 맛. 왜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네, 굉장해. 음. 하야코스테를 이렇게 술안 간장 섞은 술안 에 찍어 먹는데 너무 맛있어. 음. 그니까유심이나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런 지도 보고 다녀야 돼 하여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제 이쪽으로 나간다 근데 진짜 여기 오니까 확 비싸졌다 한세배는 비싸졌다 여기도 탄다 여긴 어가갈지 와리라베이 도착 머라이언 공원 뭐 <목 Kos> <목소리가> 아, 드디어 본다 이거 지가 이렇게 오네 근데 빵은 여기가 더 작아요 근 여기는 버터맛이 더 많이 나와 와 진짜 멋있다 밤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사람들이 기다려서 보니까 여기서 레이저쇼를 하나 봐요 1분 뒤에 아, 길이를 버릴 일이 없어요. 어, 지금 뒤에 볼래? 어. 그리고 지금 송이 행가는 거네. 문런데다 이뻐요, 싱가포르는. 진짜 예쁘다. 그냥 건물 방식, 양식. 아, 힘들게 왔다. 저큰 쪼리식구 스3 k 로 걸었거든요. 다리가 진짜 부질 같아요. 있거든요. 90달러가 완전해서, 그래서 원래 며칠 못 먹는데, 싸게, 할인을 해주셨어. 리크랩 60달러? 이거는, 트럼키제, 12월생 뭐? 18달러. 응. 그래서, 10달러? 맥주를 아, 그 135달러로 데이 90달러를 생각습니다 Level okay. one, level t okay. Thank you so much. 지금 겨울 옷으로 갈아입고 공항 도서관에